오랜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제 시험을 마치고 제가 간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오늘 제가 이야기를 해보자 하는 거는 제목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. 신입생이 척하는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뭐 근데 사실 뭐 학교에 가면 다 그런 건 아니고 대학교 가면 볼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신입생인 척하는 선배들을 어디서 볼수 있냐면은 신생들이 입학 전에 참여하게 되는 학과 행사 중에 하나인 오리엔테이션 즉 OT라고 하죠. 거기에서 그신생인 척하는 선배들을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자꾸 신입생인 척하는 선배들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길거든요. 그냥 줄여서 스파이라고 할게요. 그렇다면 이 스파이가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? OT 행사에 신생들이랑 같이 참여를 하면서 신생들이랑 어울려 지내다가 이제 보통 행사의 마지막 부분에 정체를 딱 드러내면서 신입생의 뒤통수를 탁 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 스파이의 정체를 알게 된 신입생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런 씨... 과장 좀 보탠 겁니다 이 스파이들을 신입생 입장에서 보자면 은 좋게 보면은 이제 다양한 선배들을 좀더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나쁘게 보면은 사실 나쁜 점이 더 많아요 사실은 후폭풍이 좀 심합니다 아니 많이 심해요 증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동기들끼리 하는 행사다 보니까 편해지잖아요 본의 아니게 자신의 본 모습을 까발리게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만약에 이제 술을 잘 한다고 했다가 스파이에게 귀에 들어오면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 문화, 문화라기에는 좀 그렇고 그 이벤트가 사실 신입생들 멘탈을 갉아먹기 딱 좋은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. 잘못하다가는 대학생활이 꼬여버리거든요, 완전. 사실 저도 당했었어요, 신입생 때 오리엔테이션에서. 꼬인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힘들었죠, 초반에. 그렇다고 오해는 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학교 신입생들... 이제 이걸 보고 오티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니 뭐 그러라는 건 아니고 혹시 그런 게 나온다 하면은 아 이게 진짜였구나 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멘탈은 책임 못 집니다 왜냐고요? 오티 때 정말 가깝게 지냈던 동기가 알고 보니까 스파이?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사실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했다시피 득보다는 실이 좀 많은 그런 이벤트인 것 같아요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스파이 이벤트에 대한 자신의 경험해 경험 같은 것들을 공유를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짧게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하루 잘 보내십시오